안녕하세요. 저는 김애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모델 일을 하기 때문에. こんにちは, 셔타이니스 3년이 되었습니다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히다 보니까 리프팅이 조금 신경 쓰여서 제가 사실은 가난플렉스가었습니와리라클리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페이스리프팅을 받고 나서 바로 리프팅이 되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되게 좋아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효과를 볼수 있었어요 와리락 클리닉과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지신을 모치다이거나, 키레이나리다이거나, 클리닉을 추천합니다 Sama so, ada d l i n i k a i s y a No. 1, facelifting, a n a n t i a i n g